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브리먼 박세븐프로입니다 오늘은 그립을 제대로 잡고 왼손 통통이 왼손 손바닥이 그립을 제대로 눌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재밌게 봐주시고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Have fun! 제전 영상을 보고 왼손 통통이 왼손 손바닥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땡긴다 라는 영상을 많이 보시고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왼손을 누르고 땡긴다라고 하면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누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를 피고, 얘를 땡기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아니에요. 누른다는 거는 느낌이기 때문에 얘가 진짜 말 그대로 눌려야 돼요. 그립에 눌려야 되기 때문에 누른다고 해서 얘를 펴서 누르면 보세요 제가 한번 펴서 눌러볼게요 얘를 펴서 누르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그립에 눌리지가 않아요 눌리지가 않고 눌려서 당긴다 어깨 틸팅 돼요 그래서 얘 누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얘 왼손만으로도 그립을 누를 수가 있어야 돼요 땅 지지가 돼서 왼손 통통이만으로도 이렇게 눌릴 수가 있어야 돼요 오른손이 없어도 왼손이 눌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일단 손의 direction,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좀 과장되게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언어 디비에이션이라고, 여기 새끼손가락 쪽으로 내려간다고. 여기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팔꿈치 구부려지고, 새끼손가락 쪽으로 내려가는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왼쪽 가슴 위쪽으로 올려 볼게요. 팔을, 팔을. 상완이라고 제가 부르는 부분 여기 어, 팔의 위쪽을 왼쪽 가슴 위쪽으로 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이죠? 이렇게 하면 왼쪽 팔꿈치도 가슴에 붙고 손도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그립을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여기 여기 클릭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립 잡는 영상 보고 이렇게 어, 척추 안 건드리고 딱 잡으시면 이렇게 잡으시고 땅에다 놓으시면 이게 땅이랑 땅에서 지지하는 힘이랑 내가 요 위에서 누르는 힘이랑 이렇게 반대 작용 반작용 힘으로 여기 중간 통통이가딱눌리는 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요렇게 해서 위에서 누르는 힘이랑, 땅에서 버티는 힘이랑, 그걸 딱 통통해서 딱 눌. 누르... 느낄 수가 있어요, 이 힘을.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것, 이런 서포트가 없이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잡고 이걸 눌러야지라고 하고 손바닥을 막 척추 막 잡고 그립에 척추 잡고 막 이렇게 눌러버리면 얘는 땅도 지지도 안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눌러버리면 얘 토우도 올라갈 거고 나중에 오른손으로 잘못 당겨서 틸팅도 생기고 하면 오히려 더 악순환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오히려 안 좋게 사, 사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올리게 됐고요 어, 이 방법을 다시 개선해서 다시 올려 드릴게요 그래서 이 방법 이게 어드레스랑도 다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 디비에이션, 제대로 된 그립 이런 식으로 하면 어드레스도 정말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눌러서 오른손이랑 이런 식으로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어드레스랑 이 통통이 돌리는 방법도 훨씬 더 좋게 나올 거예요. 알겠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게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빠이